그어 칠취 권리 하시며, 칠취를 떠나기를 권하시며, 오마 개교는, 오마를 가르어 경계한 것은, 교식은 알식자고만, 경계할 게자 아니라, 가르어 알도록 하신 거기에 이르러서는 역 전문 요일을 또한 앞에 경문어 중요한 의미를 특중신이 가상이니, 특별히 거듭해서 써더 자세하게 할 뿐이니, 규위자는 뿐이란 말. 여기서 칠취라고 하는 것은, 어, 육도에다가 선취를 가하면은 칠취요. 보통은, 어, 육취라고 하는데 여섯 갈래. 여섯 갈래만 다른 경에서는 육도 여섯 갈래만 말을 했는데 응엄경에서는 어, 여섯 갈래 외에 선취를 가한 거죠. 신선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이게 이제 칠취죠. 육추는 알죠? 천상인간 지옥 아기 축생. 그 다음에, 이제 5만 원, 어, 5만 원, 오무 제마, 여러 가지 말한 말이죠. 그래서, 어, 색, 수, 상, 텐. 그렇게 해서 모음의 각각 그 마가 열식열식 있으니까 그래서 오십 종변나사라 합니다 전부 공유는 5 0가지요 50종 마사 이걸 중앙경에서 자세하게 밝혔죠 다른 선법 비호경이나 달마천경이나 천태바하지관이나 소지관에도 이 마사를 여러 가지로 밝혔지만 은 유명진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밝힌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오마라고 하면서 뚫여서 오마라고 했지. 구체적으로는 오음마니까 50종, 오음에 각각 10가지씩 있어가지고 50종 변마사를 가르친 거예요. 칠치우 세계는 떠나야 되지요. 칠치는 중생들이 윤회하는 세계니까 칠치를 떠나기를 고나며, 천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천상도, 복진다락되고, 그야말로 유로복이지무로복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야 되고, 거기도 생사윤회를 면치 못한 거니까, 토솔천 대원궁 같은 것은 예외지요? 천상이라도. 또, 신선이 아무리 열 가지 신선을 설명했는데, 지상선, 지행선, 공행선, 뭐, 고행선 그런 신선의 종류를 열가지로설명하는데 신선이 아무리 몇십만년 몇백만년 산다 해도 그것도 생사윤회를 면치 못해서 그 수명이 다하면 다시 생사윤회에 들기 때문에 신선도 별것이 아니라 해서 천취 선취까지도 다 떠나기를 권하시며 세금마 수근마 상음마행음마 또는 치금마를 전부 다 가르쳐서 알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앞에 경문에서 여러 가지 사마타, 삼마제, 선나, 수능음 본정에 대한 그것을 그 중요한 의미를 특별히 거듭 밝혀서 자세하게 할 뿐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밖에는 하나 부칙이지 8권의 거짓말 다 끝난 거지요그 다음에 이제 8권에서 9권, 10권에 나온 경문들이 이거예요 지금 질취 같은 거 또는 국원에서는 세금 생마 또는 수마 여러 가지 상마 따위를 국원에서 말했죠. 십권에서는 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어, 행음마 치금마 나오죠. 행음마 치금마는 어, 그, 그것은 마귀 장난은 아니라요. 어느 정도 그 경계에 넘어서면은 마귀의 장난은 벗었다죠. 천마귀만은. 하늘, 마왕파순이나 귀신, 도깨비들은 떠났지만은, 자기 마음속에 말을 일으켜요. 그건 침마요 여단자 말을 종류로 이렇게 한다면, 여기는 천마따위, 하늘의 바구니하고, 또는 귀신들의 바구니가 덤벼들고, 여기서는 마음에서 자기가 말을 만들어요. 자기 무슨 이상한 소견을 돼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무슨 자본주의를 바라든지, 또는 것이 저, 물질 반응주의를 부짓든지, 자기가 뭐, 어 여러가지 그런 자기의 <웃음> 사견을 일으키는 거 그러나 소승 나한의 경지를 경지 위에서 지금 바가 생기는 정도지 소승 나한이라도 같다면 어, 잘못하면 마음에 많은 소지장은 많은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전 소지장은 아니지만은 소지장과 비슷하게. 마음에서 일으키는 자작장난이라. 이건, 물론 이것도 자작장난이겠지만은, 그러나 이건 외부의 객관의 침해를 많이 받고, 여기 이제 행음마, 시금만은 주관의 침해라요. 객관의 침해는 떠났지만은, 주관에서 잘못, 쓸데없는 그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주의 주장을 내세우는 그런 견마라. 견마. 소견어. 소견어. 잘못된 바요 최후 신자가 가리욱 궁이호와 최후 가장 깊은 자비가 부처님이 말세 중생까지를 모두 위해서 높아심해서 아주 매우 깊은 그 자비가 어찌 갈자 어찌 궁이함이 있으리야. 다할 궁자있자는 끝날 있자 그러니까 자, 자비가 지중해서 법문은 다 했지만은 또 어, 9권 10권까지 말씀을 해가지고 오마와 칠칠료를 떠나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자비가 부궁무진해서 그렇다고 말하죠. 어찌 다하여 마침이 있겠느냐. 마칠새가 없이 무한으로 이렇게 지중한 자비에서 이렇게 설, 어, 설법을 또 남기신 거다 말이죠. 시직 사경하는 사경야는 일승종실이며 원돈지기로다. 오전에 적었던 거죠. 일승 불교에서 가장 종교 칠교 파파경과 같은 종교 칠교요 하암경과 같은 원교, 돈교 가장 핵심이 되는 지규다 말이야. 지규나 진암이나 비슷한 거죠. 진암, 진암침처럼 지침이라고도 하고 또는 지규라고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손꾸락을 가리키는 달을 가리키는 지월. 수다라교가 옆 표월지라고 했죠. 곤각경에. 수다라 부처님의 경교가 전부 다 다를 가키는 풍부락과 같다는 것. 지월. 여기서 말하는 지월하고는 그건 좀 별개지만은 원교, 돈교 가장 그 원교와 돈교를 가르켜서 돌아가도록 하는 회통 법문으로서 최고라고 말이죠. 이보다 더 높이 평가한 건 없죠 장수와 비슷하게 평가한 거죠 등엄경 유치를 장수 자산법사도 일승교에 해당되는 경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승에서도 삼성법이 어, 있죠 삼성법의 대승보다는 그보다 더한 것이 일승법이죠. 하엄경, 법화경, 열반경은 일승법이라요. 그래서 나는 대승경전을 가장 최고 경전을 볼때 삼대 경전을 봅니다. 하엄경, 법화경, 열반경이 삼대 경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대 경전 보면은 능엄경, 원각경을 넣을 수가 있겠죠. 내 <웃음> 네, 나름대로 본 봐요. 삼대 경전은 일승 불교에서 법화, 열반, 하엄 하음법파열반 이게 이제 가장 최고 법문이죠. 해월을 말한 이건 미린이 본래 갖춥이라 밖으로 가자하여 밖에서 구함을 가자하지 아니하며 미린이라서 열의 미린 경문의 경 제목에 나왔듯이 미린이 비밀한 비밀간조하는 원래 수능엄 삼매. 수능엄삼매가 본래 갖추었습니다. 해오라고 하서 아는거지요. 이해해서 깨닫는 것. 해오를 말할 때는 미리니 본래 갖추었습니다. 마음밖에 미린을 따로 구할 것이 없다 말이죠. 밖에 구함을 가져갈 필요가 없으미요. 해오징호를 말하지요. 성불하면 징호고 성불하기 전에 도로하는 것은 해오라고 가지요 해오징호. 해오하기도 어렵잖아요. 일반 대중들은 해오도 보사죠. 해오, 징오 불교를 친의 행정이라고 하니까 친의 행정 가운데 이 4단계 이것만 징오고이세 가지는 다 사실은 해오에 해당됩니다. 신의 행요. 신의 행이 다 해오 쪽에 해당돼요. 징득하기 전에는 전부 다 해오의 그치죠. 달마대사도 이런 말씀을 했죠. 명부를 침종하여 부처님은 마음자리를 밝혀서 명심 견성해가지고 행의 상응을 명지화를 줘라. 행과 해가 상응하는 것을 조사라고 이름한다. 조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은 얼핏 생각하면 은 조사가 최고인 것 같지 않아. 부처님보다 더 나은 걸로. 나는 처음에 백양사에 행자로 들어가고 조사전 보고 말이야저 조사전이 대웅전보다 더 높지 않냐고 내가 그래서 조사전에 오신 그 조사가. 왜냐하면 글자로 보면 은 제일 이다는 할아버지 조사니까 조상이니까. 그랬더니 그대장사에 그때 어떤 스님이 나한테 막 굉장히 야단을 치던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망발하냐고 말이야 부처님이 대웅이 최고지 부처님이 최고지. 무슨 조사가 최고라고 하느냐고 나는 그때 행자 때 몰라가지고 간판만 보고 조사전 하니까 조사가 적은 것 같이 느껴가지고 그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조사경지가 행의상응이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견성했다 해도 징호를 하지 못한 차원에 있는 그런 정도도 다 조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신의 행위 다해오라 사실상 이제 증을 해야 증오가 되는거죠 그 해오를 말한지건 미린이 본래 갖추었습니라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고 수증을 말한지건 열의 미린 수증 요우라고 했으니까 요우묘문을 요우묘한 문을 근경을 수그럽게 하지 아니하미니 근경이라고 하나 것은 옛날 그 해석은, 어, 뭐라고 했냐면, 장자 남하경에 나온 말이죠. 남하경의 그 양생주편에 나오는데, 그 백정이 어 19년 동안 칼한 자루 가지고 소 수천 마리를 잡았어도 칼날이 하나도 어 손상이 되지 않는 그런 비유가 나오는데, 그걸 양생을 거다 비유한 거죠. 그래서, 칼날이 소우 침줄이나 또는 소의그 굳은 뼈나 잔뼈를 다치지 않는다는 것. 그런 식으로 등음계에도 나옵니다. 그 말이. 그러나 이제 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정력소나 나의 동감은 이경경을 수급, 수그럽게 하지 않는다는 그 말은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나아요. 굴로 근경이라는 거. 경자로이 어, 근경이란 이, 이 말은 노곤 고골, 노곤 고골로 이근자 이게 너나 근골이니까 근골을 수그럽게 하지 않는 거니까 녹은 고걸할 필요가 없이 바로 도노할 수 있다는 것. 부르나장의 부르나에게 부처님이 말씀을 했죠. 망이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을 안다면 바로 도노한다. 여의주를 자기 옷 안에 넣어준 여의주가 어디 다른 곳에 유실된 것이 아닌 것을 안다면 여의주는 자기 옷 속에 있다 이거요 그와 같이 알면 은 여의주는 밖에서 구할 필요도 없고 설령 자기 옷 속에 여의주가 없는 줄 알았더라도 여의주는 없어진 게 아니다. 그렇게 알면 은 여의주가 밖에서 구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있는 건데 왜 그것이 없다고 비관할 게뭐 있느냐. 그러니까 애써서 수행하지 않아도 단박에 토화할수 있는 토노성부로 그 돈교법을 말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녹은 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을 불로금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이 묘문을 수그럽게 뭐 닦아서 억지로 애를 써서 커형자조 불로신력이라는 말과 같이 수그럽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수월케 되는 최상의 현문이 있단 말이죠. 조도현이란 말이 있죠. 세계로 깊은 현리 새가 걸어가기도 어려운 지극히 그 미묘한 법을 조도현이라고 하지요. 지방 열애의 보리를 이루신 얻어 이루신 중요한 도가 이 문보다 더함이 없도다. 응언경 이 법문 이이원통이 법문보다 더 능가할 좋은 도가 없다 말요 응암경의 법문이 가장 최상이란 말이죠. 지방열의 특성 볼이란 말은 응암경 초 권에 초권에 나오죠. 거기까지 해서 응암경 열 권을 총론으로 밝힌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옛날 소가들이 소를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밑에 경문은, 밑에 이 글은, 부하 경문은, 경보는 분명히 이어는, 대저, 이, 대저는 어조사로 해석하지 않는 게 좋지요. 어찌 경보는, 경, 응음경 열권 그 경보는 분명하거나, 경은 분명하게 알기 쉽게 잘, 어, 명백하게 이 설명을 했는데, 이 주다 무망고 이응암을 해석한 주는 어찌 그리 무망이 많은가 무망이라서는 거칠을 묻자 거칠을 빵자 너무나 거칠어서 미세하게 잘 명백하게 하지 못하고 거칠거칠 돼가지고 잘 알기 어렵게 큼큼하게 참 구령이 담넘하는 식으로 그냥 우물쩡하게 주자가 그 사서 오경 해석하는 것이 꼭 구렁이 담는 하는 식으로 그냥, 요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가서는 저렇게 말하고, 도를 확실히 확연하게 보지 못해가지고 해석이 앞뒤가 안 맞고 그냥 그런 자라고 또 말도 잘했는데 그 명쾌하게 그 사람, 그 종지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게 주자의 해석도 일종 보면은 무만이라 잘못되었어요. <웃음> 회 같은 해석도 무망으로 본 거요. 개환소도 사실은 무망이요. 응엄경 주해 주가 무망함이 많았던가 정맥이 기실해 그래서 정맥소를 낸다 말은요. 응어호 정맥의 정맥을 이미 잃었음에 본지가 다결합응어호 본지가 어긋남이 많다 말이요. 틀린 것이 더러 있다 말이요. 후현이 지적 성관하고 성질하고 후현들이 후래의 현인들이 그 잘못된 추석을 지적하여 권지를 이루고 잘못됐다고 자꾸 지적한 게 나오죠 해관소를 지적한 것이 보안회가 또 나왔죠 고려 때 마곡사의 보안스님 보안스님이 참복기 보안회를 했죠 능엄경 삼보기는 우리나라 고려 때 마곡사 스님 어, 보완 스님 보완 스님의 삼보기라는 책을 썼죠. 다른 개완 스님이이 세상에서 다시 보완 스님으로 태났다고 그런 말이 떠돌고 있죠. 한국에서만 개완소를 많이 숭상.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옥사의 마옥사 능엄 도량이거든요. 거기에 태라는 그 스님 보안 스님이 능엄경의그개왕소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도 하고 또 당신이 밝히기도 하고. 삼복기가 이런 사기만 합니다. 오책만 해요. 별로 크지도 않아요. 짤막하게되어 있는데 그런 것처럼 가지고 계신 분잘 어찌요? 삼복기 동물에 요즘 아마 불교 그 한국 불교 전집에 나와 는가 모르겠어요. 나와 있어요? 삼복기. 예? 다행이구만. 예. 그런데 개관소를 볼때그 삼복기가 필요하지, 경력소 볼 때는 그거 별로 필요치도 않아요. 옛날 사람들 보는 것이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고 그 작은 범위 내에서 그울타리 안에서만 늘 맴돌고 있었기 때문에 한눈으로 크게 보는 그런 시야를 넓혀서 본다면 그게 그냥 하나의 참고용이지 거기에 전적 의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비분들을 보니까 뭐 사기나 무슨 그런 것들을 굉장히 찾고 그런 것만 밝히대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이상의 밝은 그 견해가 제대로 밝아지기가 어렵죠. 심지 단설본문이라 심지어는 다만 본문만 말하게 된다말이죠 능원경 주석은 필요 없이 능엄경문만 그냥 보는 게 좋다고 그렇게 여러 거사들도 그렇게 하고 또한 스님들도 그러한 스님들이 많이 파생되었단 말이죠 그냥 주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학자가 바뀔 종이였고 학자들이 그 잘못된 것을 어, 종이를 결정할 수가 없고 종이란 말은 그 능엄 주석에 대해서 옛날 스님들의 주석을 따를 것인지 또는 주석을 따르지 아니할 것인지를 해결을 못 짓고 말 그러니까 종은 긍정 하는 거고 윤현 부정 하는 거라서 주석을 따르는 쪽을 종이라 하고 따르지 않고 어기는 쪽을 유라고 한 거죠. 그 종과 유를 결정하지 못하고 그등엄 경문에 임하여 호탄환자, 등엄 경문이나 또는 주석의 소문이나 거기에 임해서 호탄이라는 크게 탄식에 장태식을 가지요. 가이상소에는 장태식이란 말이 나오죠. 장태식. 숨을 크게, 참, 한숨을 크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호탄이죠 한숨 짓는 거죠 호탄하는 사람들이 많다 말이